안녕하십니까. 어, 홍훈이가 오늘은 운동복이 아니고 까만 셔츠를 입고 있죠. 오늘은 이제 운동 영상은 아니고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댓글로는 지금 좀 이렇게 시간이 될때 어, 시간을 내서 최대한 이렇게 달고 있고 거기서 제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댓글 중에 하나 본것 중에 홍준영 씨를 닮았다고 그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어, 홍준영 맞는데 어, 홍은이라고 하다보니까 그 이름도 닮고 얼굴도 닮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영 맞고요 어,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대소개도 다시 한번 해드리고 댓글 소통을 조금 더 제가 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서 제가 이렇게 좀 어, 오늘 좀 뽑아와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알려드리려고 우선 다시 제그 운동 경력이나 이런 걸좀 소개를 해드리면 93년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 9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93년도에 운동을 시작해서 고등부 때부터 제가 보디빌딩 시합을 나갔고요. 그다음에 입상도 많이 했었고 미스터 코리아 1등하고 전국체전 2등하고 국가대표를 하고 이렇게 성적을 내다가 워스매니아라는그 단체가 한국에 처음 열렸어요. 휘트니스 대회가 거기휘피트니스 모델 종목으로 나가서 우승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황철순 선수 직맨 그때는 휘트니스 모델이었어요. 철순이도 어, 3위 제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바라는 대회에서 또 테니스 모델 한국에서 유니버스 세계대회를 했었는데 14년도에 그때 다시 한 5년만에 나가서 또 1등을 했어요. 나갈 때마다 1등을 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많은데 제가 5년 후에 올해 피지크를 또 새로운 종목을 나갔는데 어, 1등을 사람들이 또할줄 기대했겠죠. 저도 그렇고. 근데 가서 이제 좀 발리고. <웃음> 어. 달리고 어 3위도 하고 그 다음 IFBB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제가 하반기 때도 그렇고 심사도 하겠지만은 대회 선수로서도 지금 활동을 더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서 어, 새로운 종목 또 나갔던 종목도 이렇게 출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운동선수 웨이트 선수이다 보니까는 제가 레슨 한 것도 한 20년이 넘죠. 넘죠? 선수레슨, 일반 레슨 이렇게 20년 정도 이상을 했는데 제가 2008년부터 거의 우리나라 PT샵으로는 초창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세 번째로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2008년도부터 PT샵을 하게 됐고 어,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같이 하다가 2014년부터 피트니스 구이사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다 기억을 못해서 좀 뽑아서 왔는데 왜 홍원인가요? 이거는 어, 댓글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원래 알던 사람도 왜 홍원이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어, 왜 홍언니가 됐냐면은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었던 친구들하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수다스러운 모습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젖준게 이제 제가 홍시니까 꼭언니라고 편하니까 이제 언니라고 이렇게 젖준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홍언니고 또 거기서 제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제가 사람들이 저를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후배분들이나 저희쪽 사람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이렇게 좀 다가가고 싶어서 좀 편한 이미지가 되고 싶어서 호언이를 그대로 이렇게 썼던 게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댓글로도 유튜브로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 그 중에 이제 9.14라는 뜻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9.14의 뜻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그 상대방이 얘기해주시는 게제 생일. 어제 생일이 9월 14일이냐고 가장 많이 물어봐요. 9월 14는 날짜는 맞아요. 9월 14일이라는 날짜는 맞는데 어 오픈 날이에요. 어디서 운영하시는지 어 주말에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위치는 어 강남 등뱅사거리에요 서울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서 일반인들 레슨도 당연히 이제 하고 있고. 저 뿐만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도 다 선수 최신이고 현역 선수이고 심사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분 레슨도 계시는데 우승을 했던, 어, 그랑프리까지 했던 이런 선수들도 와서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음, 트레이너 분들, 현역 트레이너 분들이 좀 스킬업 어, 지도하는 데 스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어, 이런 분들도 트레이너 자격을 따는 것은 많지만 어, 그런 곳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짜 잘할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많이 배우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할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주셔고 그런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식집 여기가 어딘가 요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어, 일식집 어, 여기는 진미일식이라고 제가 다닌 것 중에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 나오고 뭐 가격이 좀 비싼 곳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좋은 자리가 필요하고 소개를 해주고 싶으면은 가면은 아마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진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요번에도 바지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전에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바지도 갖고 왔어요 분명을 제가 뭐 외우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둘다 나이키 바지예요 나이키 바지인데 어, 요거 카모로 되어있던거 제가 입었던거 있죠? 요게 어,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서 일단은 요렇게 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는 아마 구하실 수 있을거예요 요게 제가 올해 구입한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구하실 수 있을거예요 카모 제품은 모르겠는데 요 디자인이 요 아래는 타이즐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약간 넉넉한 좀 편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거 정말 편해요 이거 진짜 그냥 타이즈보다 더 편하고 제가 엄청나게 애용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찢어져서 요게꼬맸어 여기 뜯어져가지고저 저희 원래 허벅지 두꺼운 사람도 여기가 잘 뜯어지잖아요 허벅지랑 이 부분에 그리고 저희 꿈에서 이제 워낙 제가 좋아하는 바지다보니까 꿈에서 있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도 몸무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번에 답을 해드리면 키는 지금 180키 어, 180이고요 절 어, 때마다 플러스 마에서 0.5가 될수 있죠 저는 180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가끔 181이라고도 하는데 8 0 네, 180이고 몸무게는 요즘에 제가 영상에 나왔던 몸무게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98kg 정도 또 하나가 또 있네요. 형들이 최순이한테 꼼짝 못하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런 댓글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을 때 저희 저희 업계에서는 몸조무 형이에요. 어, 우스갯소리죠. 아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정말로 나이가 많은데 몸 좋은 사람한테 쩔쩔매는 게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도몸 그러니까 좋은 형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요 제가 몸 좋을 때 선배 형들이 제가 그럴라고 하는 건 아니다만 이렇게 좀어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좀막 찾아주고 뭐 이렇게 좀위해 주고 막 이렇게 좀막 존경 존경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몸이 좋으니까 그렇게 좀 대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세계소리로몸 좋은 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첫소리가 나오다 보면 조니이 형이 지뭐 <웃음> 형이고요 어, 아무튼 그런 우스갯소리도 저희 쪽에선 있어서 이런 댓글도 참 재밌게 볼수 있어요 재밌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재밌는 댓글도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또 거기에 맞게 저희 전화 또 사람들도 이모스럽게또 답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래도 서로의 소통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온라인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더 서로의 예의를 좀 갖춰서 질문을 해주시고 저 또한 어 저도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또 답변을 또해 드릴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만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이나 트레이너 교육을 지금 아주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들이 아훈준형한테 운동을 배웠으면 기본적으로 잘 하겠다 아, 레슨을 잘 가리키겠다 운동을 잘 하겠다 이거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강의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 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 영상 홍준영이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친구 동료들한테 야이 영상 한번 봐봐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약간 그런 거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보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여러분들도 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저한테 또 피드백도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또 저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 이렇게 뽑아와서 본 댓글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댓글 어 많은 건뭐근데200몇개 뭐 기본 뭐 100몇개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성식성의 글 이렇게 또 앞으로도 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감사하니까 응원의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홍언니가 되겠습니다. 안녕